네 안녕하세요 보건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렸던 구글 취약점 보상 프로그램 그러니까 버건팀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버건팀 보상 프로그램이 시장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죠 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어, 하고 있고요 또좀 며칠 전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쪽에 대한 보고서도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회사에서 이런 보상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서치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 보상 프로그램 VRP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여기서 말하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버그헌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서비스 특성상 어, 많은 취약점도 뭐 아주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죠. 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하나 찾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물론 이제 버건팀 그, 나왔던, 라이트업, 그런 게 이제,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로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또, 어, 이거 굉장히 쉬운 취약점인데,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리뷰 한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은, 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겠구나. 이 취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 공부를 했겠구나. 라고 하는, 어,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외국 쪽에서는 규모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말 그렇게 평균적으로 측정이 되는데, 이게구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500만원. 어, 많게는, 그래, 1000만원까지도 심각한 취약점은 그렇게 어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 막 몇만 몇만 달러 그러니까 5천만원 지금 현재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5천만원 정도까지 이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 글로벌적으로 많은 버건터들, 실력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들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있는 회사가 있을까? 좀 리스크가 크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를 아직은 좀이 버건팅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어, 무한대로 어떻게 보면 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금액 내에서 계속 준다는 것들은 정말로 리스크가 큰 어, 사업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버건터즈 구글닷컴인데 저도 몇 번씩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구글에서 이제 그 버건팅으로 포상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는 뭐 이게 등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리서치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포털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이 버건팅에 보면 이제 리더 보드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 버건팅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찾아냈던그 프로필과 각, 프로필과 함께 몇 개의 취약점이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랭킹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버건트로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신 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이제, 랭킹이 뭐, 1위, 1위, 2위, 이렇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건터로도 충분히 좀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랭킹을 통해가지고, 리더보드나 그런 데 올라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채용, 예, 채용 일자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찾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더 좋은 회사들을 좀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버건팅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이킹하는 거하고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4시간 어떻게 보면 뭐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버건팅에 참여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크로사이트스크트를뭐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한번 어, 실그 버건팅 프로그램에 있는 사이트 쪽을 대상으로 한번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버건팅에 이제 뭐 이렇게 이력서에 충분히 쓸수 있는 예, 그런 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구글 버건팅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도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대학교나 그런 데에서 컨텐츠들로 이제 제공을 어, 하고 있다라고 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 서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어, 이 버건팅을 통해가지고, 많은 유익을, 어, 이익을, 아, 이익보다는 이제, 어, 많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 연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제공했던 거 보면은, 약한 870만 달러 정도. 870만원이 아니고 870만 달러 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예, 이 정도로 이제 제공했다고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안드로이드 쪽, 그쵸? 그렇죠? 모바일 쪽에 관련된 취약점들도 있고, 그다음 공통적인 취약점들도 있고, 크롬과 크롬, 우리가 브라우저 있잖 크롬 브라우저도 따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토탈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인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안드로이드죠. 여기 위쪽은 이제 공통적인, 게, 공통적인 거 있고 아래쪽에 보면 아예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규모로 받았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290만 달러 정도의 그러한 어, 금액들이 부여된 것이고 모두 한 179명 정도에 부여됐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은 경우 15만 7천. 와 이거는 규모가 엄청나죠. 15만 7천이면은 뭐, 1년에 이 정도 받았다는 것은, 뭐, 우리,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버건트로만 생활하셔도, 예, 충분히 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크롬 같은 경우에도 약한 4만 5천 정도. 그러니까, 어, 우리 국내에서도 이 이번 비 o b 쪽에 한번 프로젝트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한 몇만 달러 정도의 수준의 버건팅을 이번에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몇번 시도를 했는데 어, 이게 시간 대비 투자하는 시간 대비 아직 제가 뭐 실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투자 대비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규모 정도의 취약점을 찾으려면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5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해서 크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예, 규모의 어, 버건팅. 어, 포상을 예, 수요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보고서들을 한번 보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버건팀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버건팅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많은 규모들을 이제 수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고, 솔직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관련된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정말 제 주위에도 버건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NFT 같은 경우나 이제 코인 거래소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버건팅을 또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규모가 한 5배에서 10배까지 이상까지 주는 때도 있더라고요. 이전에만 제가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버건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어, 가졌습니다.